오늘 모으자 주위에 사고 싶은 거 사자. 전 사고 싶은 거 사야 돼. 얘는 돈이 없어요. 항상 없어요 돈이. 근데 오는 일냐 최근에 일해서 6천만 원먹었 저도 7월달까지 좀 모아보려고요. 진짜 모아서 뭐 하라고? <웃음> 그냥 돈 모으는 거죠. 모아보려고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. 제가 근데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저기 비비안 매장 가가지고 막 일주일 번거 다 쓰고 막 그랬거든요. 비비안도 비싸요. 티셔츠 하나에 40만 원, 뭐 맨투맨이 88만 원막 이러니까 어, 어. 뭐야? 있는 거네요, 언니? 이게 3 0 년이에요? 네. 어머 왜 이러세요? 연세 맞아도 술 취하네.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하다. 어머 어머 약간 취하는 것 같아. 예. 네. 응? 요즘 아이는 어때? 아이언니가 요즘에 멘탈이 가리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<웃음> 그죠? 왜 그런 거예요?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때문인지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하니까 음... 그 언니도 약간 봄 타나? 봄이란 계절이 저도 싫어하거든요 봄이 <웃음> 우울해요 뭔가 봄이 오면 왜냐면 힘들겠지 다이어트도 하고 지금 근데 아이언니가 원래 조금 약한 것 같아요 마음이 멘탈이 약한 것 같아요 정말 인정하죠. 내가 그 비비님이라도 아이에게 친절하게... 저는 아이언니랑 친하기 때문에 뭐 친절하게 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. 그냥 둘이는 친구죠. 친한 친구들끼리 뭐 친절하게 하나요? 그냥 같이 노는 거지. 근데 그렇게 친한데 뭐 힘듦을 얘기 안 해요. 너한테... 저도 뭐가 힘드냐고 잘안 물어봐요. 그런니한테 그냥 알아서 하겠지. 우리도 뭐, 다 각각 힘든 게 있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신경쓰면 는 뭐가 힘들어요? 저는요 힘든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뭔가를 말을 해주고 싶어도 너무 백명 돌리지 말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저기 계시는 막내분들이 제가 그렇게 딱 봤을 때 뭔가 가끔 안될 때가 있잖아요 일이나 이런 거 네. 말을 해주고 싶은데 나보다 나이가 언니니까 말을 했을 때 뭔가 저 언니가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?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죠 말하는 거예요. 저 아니어도 사실 여기 군기반장들이 또 있잖아요 굳이 내가 뭐하러 말을 하나 그냥 힘든 거라기보다 그냥 고민 방관 방관째로 부속입니다아 언니 잘못했어요 저 그래도 노력 많이 한단 말이에요 카카오톡으로 좋게 말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방관은 아니에요 제가 아 그럴 수 있겠다 네가 나이가 어리니까 냄새 안 맡아요 <웃음> 오케이 됐어요 30년이라 다르네요 확실히 여러분 아우 얘 예, 200만원 줄수야 이거 근데 중고나라에 판대요 빈깡이랑 병원 한 저거 8만원 받을걸요? 십세기아 진짜요? 너 네. 어, 10만원 주고 두꺼지 허세충들이 <웃음> 사나? <웃음> 여기 와서 참 좋은 술을 많이 먹고 보는데 최근에 아르망들이 처음 먹어봤거든요 진짜 맛있는 거 같아요 술맛을 모르는데 예. 네. 너는 이런 어린 나이에 이렇게 돈 맛이 지고 이래서 어떡해요 니나이든 고생도 좀 하고 해야 돼 그래서 생각했어요. 왜요? 거제도랑 합작을 해야겠어요. 되 그래서 막내 친구들 한 대씩 정신교육을? 원정을 보내는 거예요. 그 아... 가게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야 되는 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. 언니들도 그 얘기하더라고 다른 언니들도. 그럼. 여기 있다가 다른 가게 가면은 아 그래 이런 거구나 라는 걸느낀대요 가변이 안 했어요. 다른 가게는 안 일을 해봐서 모르니까 물어봤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가변이. 이야바 있죠? 뭐. 네. 다른 데 돌아, 돌아, 돌아 하고, 여가 있는 거 알아요? 이 단어를 가변이가 정확하게 썼어요. 아, 그거구나. 그래서 저도 다른 데를 생각하진 않지만, 이 악기에 있어야 했다라는 거죠. <목소리>